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룡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멋지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평북 용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저희 아저씨 되시는 조동진 목사님은 전라남도 아 전라북도 부안으로 오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고창에 오셨고 그리고 먼제 사촌 6 5천 형이었던 조용종 선교사라고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대에 준비 했던 그 형은 전라남도 고흥으로 형제들이 이산 가족으로 내려와서 이산 가족으로 헤어졌습니다. 저희 부친은 좀이국 어르신들이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릴 때 밥상에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 이간나 새끼들아 저는 예수인 확실히 믿으라고 야 아, 네. 이런 언어가 늘제 귀전에 흘렀기 때문에 참제 삶의 그 가장자리에 그 아버지의 큰 자리가 저기는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마운 여들의 위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육남매가 저희 숙부님이 직업군이시였는데 그때 좀 가들이 불쌍하니까 에, 부산으로 어,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6 4 11기십니다 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숙부님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정치군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두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김복동 무슨 이런 건데. 근데 저희 숙부님 부산 건수구지에 사는 거 계시다가 월남전에 갔다가 어, 다시 오셔서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어, 평생은 조국을 예, 그 어, 할아버지 저희들로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평북 용천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1 9 7 2년에 대학을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긴급조치 2호, 3호가 막 들어졌고요. 제가 이번에 에, 그, 오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가서 제 군대에 함께 끌려갔던 친구를 74년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아, 저를 보고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대요. 당신 그 이십육사당 75년대에 있으지 않았냐고 제가 그 불무리사당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군대 잘 모르세요? 제가 <웃음> 이그그 그 당시에 민청학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서강대학 다니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데화하다가 끌려왔고요 저희들은 그때 입영영장 없이 막 군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40년 글쎄 50년만에 그 친구를 만나니까 아 그때 감회가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왔냐 그러니까 그때 대학을 복학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아내가 연애했던 그 자리 지금의 아내가 미국에 이민을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따라붙었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내가 초청해서 그때는 아내가 애인이었었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또 중국 선교사로가더라고요 18년 일하다가 아들이 머린 해군 중령인데요 이 미국이 정보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중국에서 탈북자 북한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한테 원인을 주었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네가 징급할 수 없으니까 네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들의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아빠, 아빠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 장례가 있는데 아빠 이제 은세도 그렇게 되십니까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선교사를 사직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농원를 모시고 그냥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장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종교의 이참 통일을 거대하고 우리의 소원은 일 아니니까. 아,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북사이클로스 분단 국가의 지구상의 두 나라만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터키입니다. 사이프로스 북쪽은 터키영이고 남쪽은 그리스 영입니다. 1974년에 전쟁이 나서 지금도 유엔에서 그린 라인을 이렇게 쳐놓고. 제가 남쪽에그 선교사 한 가정 그리고 북쪽의 저희 가정뿐습니다 제가 가끔씩 남쪽에그 선교사를 내려가면 꼭그 그린라인에서 그 나토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아유 트랜지 트랜지 패스인지라 그런다. 저는 그 말이 늘제 가슴에 생깁니다. 트랜지 패스인지라 아십니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때 제가 묵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인생이다. 아, 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와 방황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순례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을 에요 방황자는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6년에 선교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은 제가 이저기 우리 김만학 목사님 현태에 계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방금 소개하셨죠. 모슬림 선교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3년째 되던 해 우리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3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처럼 지났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와요 서로 격려하고 사역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김만원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에 중동선교회 대부이십니다. 네. 이 어르신은 목회하실 때도 모든 게 중동선교사를 위해서 다 원신하십니다. 물질과 기도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교지에 제가 오늘에 저도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저희 교단 선교부는 일단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은퇴 인데 우리 김만하 목사님이 제가 삼림 전에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랬더니그 우리 김만하 목사님의 선교가 제목이 이었습니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다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네. 그하면서레바나과가 그래 이스라엘에 전쟁있을때미 해병이 손발이 다 끊기고 눈에 는 침칭 붕대를 감고 그 손발이 다 끊긴 미 해병대가 여러분 그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면 미 해군 베이스가 있습니다 급속해서 해군들이 해병대가 그렇게 많이 전설하니까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 갔는데 거기에 해군 제독이 저기 병사들이 부상당한 그 병사들을 그 방문했던 제독이 그러니까 그 부관인 귀속말로 그 a r 해군을 하시자 세계 최고의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귀속말 배운 제독이 왔다고 그러니까 손발에 다 너는 이미 실명이 됐던 이 머린 해병대가그 몸을 상체를 일으키면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설교제에 다시 돌아와서 짐을 쌓던 것을 다불렀다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할지 모르시면 여보, 목사님이 예 선교는 끝까지 해야 된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뭐 큰일 을 안해도 괜찮아선 보슬렘 선교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 이게 오늘 저의 선교의 여정 속에 한 분의 그 멘토인 우리 김환은 목사님 이런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리해서 저희 중동 선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제가 이번에 이 워싱턴 중앙 장로회에서 선교대회 때문에 여기 온게 아니고요. 우리 김만해 목사님은 한달 전에 저희 중동선교사 코비드 때문에 하다가이스탄불에서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만해 목사님은 평소에 목회하고때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저희들이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대하시고 사모님이 아 오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 가면 꼭 사모님 한번 뵙고 아, 우리가 내가 갔을 때 사모님 몸이 아프신 모양이다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안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모님 꼭 오실 건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어젯밤에 저하고 한 방에서 잤습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혹시 아,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내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지 예 아, 괜찮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필라에 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뵙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요 저는 이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오셨던 기만한 목사님 이제 이 어르신도 건강하시지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아침에 인생 멘토 강의를 들었습니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후원은 제가 이렇게 끝내 제가 이제 마지막 내년에 은퇴면은 제가 제 사이가 또 저의 사는 집도 하나 사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시고 건강을 계속 살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또집멘트비도안 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청신에 신학교 가기 전에 CCC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잘못이 시시한 선도단체입니다. 거기에 어, 제가 간사로 한칠 년에서, 그래서 간사 시절에 제대 김종국 씨한테 그당시 국민연금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간사들은 의무적으로 내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냈던 그게 요즘에 한국이나 이게 효자입니다 이게 제가 한한 달에 6 5 세가 되는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이게 거의 저는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저는 100여만 원 나와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 또 그리고 저희 교단한 70세 은퇴하면 음. 제가 그동안에 아내가 음. 뭐 언제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또 은퇴연금 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한 50만 원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저희들은 사이프로스에서 충분히 살고 남습니다 집세도 안내죠 저희들은 뭐 특별한 또 사역도 없죠. 그냥 현지 대학생들 그리고 에, 현지 교회 인벌부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이제 은퇴하면 지금 성교회부터 합력교에다좀 편지를 보내서 아예 어부시에 티어 그동안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성격이는 보내지 마세요. 제가 살 수는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조선교사 그러지 마라. 선교사는 은퇴해도 선교주에 있으면 후원 계속 받으라 그래서 제가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한테 했죠.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다고 하주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어때제 친구 중마고 친구가 이근삼 목사님의 아들 이신철이라는 친구 이 가나의 선교사로 갔다가 고신에 선교학 교수를 했던 친구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제 이제 토요일날 공부도 안하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절대 말을 하시는 고예요꼭 이러면 신철아 주일자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자라 너희들 이렇게 놀지 말고 이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데 우리 이근상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한상동 목사님이 외손자인 이신철 선교사를 사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려서 제가 이신철 선교 사업 쪽으로 군대도 같은 부대에 함께 갔어요 이쯤으로는 군종 사랑했고요 저는 연대장 당번을 했습니다 둘이 이 군종부의 이 군목 목사님도 연대장 당번을 함부로 못다릅니다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중대장들은 연대장의 근무평가가 소령 진급의 절대적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중대장들은 연대장 당부인 제가 김중대장님을 예, 주일날 우리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면 노 하는 법이죠. 노 하면 저한테 찍히니까 왜냐하면 제가 근무평정하는데 연대장님한테 서류 올리거든요. 물론 투상사가 있지만 제가 그리하면서 이신철 선교사하고 부대에서 군중활동을 열심히 3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저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 김만원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의 선교를 마감하기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북미주 한인교회에 그 이번에 그 선언문 매니페스토 제가 그거 하나 작성하고 왔습니다 네. 제형님뭐다 앞에 나가니까 또뭐 제가 앞에서는 뭐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북미조한이크의 지난 9차 세기안인 선교대에 선언문 채택하는데 초안을 작성하고 각 영역별 12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가지고 전체의 편음으로 영,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매니페스토 마지막 선언문 채택하는데 제가 기초를 해가지고 예, 예, 제출하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동미주 디아스프라 한인교회의 태동은 두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도 여러분들이 선기는 교회도 동일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아, 네. 첫째는 세계 선교 운동에 이런 동미주 디아스프라 한인교회가 유일하게 한민족이 한민족으로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운동을 주도했던 디아스프라 동미주 한인교회 네. 대단한 선교의 나중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소문에 그걸 썼습니다. 그리하면서 제가 그 선언문 채택하는 6인 위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 사람, 선교사 세 사람. 목회자세 사람이 누구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퀸스 장로계의 김무순 목사님이 왔고요 여기 영생 장로계의 백백운영 목사가 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교의 백신종 목사 세 사람이 선화문 퇴체하는 위원이었고요 선교사는 이금주 선교사라고 진례교의 말레이지아 선교사 그리고 엠케이 아버지대를 위해서 저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이경승 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친구는 미국의 에모리 -E 대학의 명문대학 남부의 학워드입니다 에모리에서 MBA를 했고요 고든코멜에서 MDB를 했고요 그 하기 전에 미국의 유수한 회사에 근무를 잘하다가 아버지가 코비드 때 엄마가 좀 건강이 안좋은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니가 코비드로 인해서 지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혼자 사역하는 걸 보고 그 좋은 직장을 얻고 신화 학큰거 하고 아버지 대를 위해서 아그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로헌신했습니 <웃음> 하... 저하고 여섯 명이 매니페스토를 할때 제가 디아스포라 한인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내용이 저는 미국의 연고지가 많습니다 제뭐 5촌형 조영종 속에서 시카고 제뭐 사촌들이 고뭐 제명 그리고 제 딸도 또 미국에서 있고요. 제명이 어디에서 오케 하신줄 알세요, 이민자? 자, 노스캐롤라이나에 페이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이런 시골도 페이필? 거기는 어떤 데냐면요, 에어본이라고 해서 미 공수부대가 있는 두대 앞에. 이러면 이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죠. 그 나오는 구성원들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다군인가족 제가 사탕수수 하와이의 우리 이민 초기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이민 초기 1세대들은 그렇게 사탕수수로 왔지만 2세대의 1 9 6 2 5 이후에 미국에 들어왔던 여러분, 이민 가족 중에 상당수가 기여했던 것이 그 군인 가족의 일가친척들을 초청해서 미국에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공이 역사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저희 내용이 그 교회에는 99% 군인 가족이라 100% 군인 가족 음. 예외 없이 다 군인 가족이었어요. 저희 명이 그새 27년 한교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지금 저 샌디에브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데 요양원에 저희 노님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목사님하고 그 차를 타고 내서 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저선교사 성교지 들어갔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오늘 제가 우리 김만행 목사님 그중동선교에그 저기 이 강의합니다 하는 제명 일성이 먼저 아세요? 인간의 말을 전하지 말고 성경말씀 전하는 거예요하라제 명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나갔던 장로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유엔 d p 에서 근무하셨어요. 유엔 국제개발계획 이 여기는 20년 만큼만 미국 영주권 다 주는데 저희 매형이 대학 때 청신대학을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 다시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영문학을 하시고 이 장로로 있다가. 그 신학교에 처음 부름받았던그 소명 때문에 결국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야간에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용산에그 신학교를 장로가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하셔서 그 페이필의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하셨습니다. 근데제 명이 그 저에게 주셨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정체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제가 선언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교에 가버린 거요 모두 군인 가족인데요 이분들은 과거에 다 경기도 동두천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리고 부산은 하야리아 부대 아십니까? 그리고 저 군산에 이런 데서 다 과거에 사셨어요 그런데 거의 권사님들이 다 황혼위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십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소망한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뭔줄 아십니까? 부대 앞에서 이발소에서 머리 감는 분입니다. 그때 얼마인줄 아세요? 3불에서 5불입니다. 이 돈으로 그리고 조금 나은 분들은 그 세탁소에서 르터넷그 세탁소 옷 군인 군복 수리하는 수선. 네, 수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돈을 벌어서 교회 십일조 하시고 온돌 음. 생활 하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저희 그매형이 저한테 매월 100불씩 보내 주면서 저한테 제가 나갈니까 조선교사 너 잘들어라 미국에서 US달러 100불 캐시는 큰 돈이야 너 US달러 100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돈은 우리 교인들이 피난한 돈인 이게 선교비로 가는거야 너 디아스프라 한인교회를 그렇게 보면 안된다 지금도 저는 귀에 쟁제가 저는 여러분 필라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메리칸 드림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참 헌신하시고 이제 은퇴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우리 중동성교를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김만원 목사님 그리고 후원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은 선교지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들은 끝까지 한반도 해병이면 끝까지 해병으로 남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에, 그 제가 선교지에서 모슬림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지금까지 제 독권의 이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강의의 서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이슬람 선교와는 차별화된 좀 다른 그 퍼스펙티고 관점에서 제가 이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원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이슬람은 율법으로 시작했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종교입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달라요. 이게 바로 제가 무슬림 성교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동의 이슬람이지만 결이 다른 이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같은 율법으로 시작했던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예지만은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뒤늦게 선교를 재정립하고 제가 살고 있었던 터키에서 이슬람 선교를 새롭게 데모업먼트한 선교의 전략이자 선교의 이슬람 선교의 관점입니다. 어,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현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모던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Modern Trend in Islam, focusing on Imam, uh, Imam Fatwa Gulen, of Movement라고 이렇게 영어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제가 미국에 에, 한 10년 전에 그 성교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익 스터디 제가 이거를 에,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말하면 그 현대 이슬람을 태동시킨 인물이 페툴라 귤렉이라는 사람 페툴라 귤렉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도권에 이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중동의 모슬렘에 대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예, 이슬람은 근본주의 이슬람 펀더멘탈 음. 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이슬람은 모더나지던 현대화된 이슬람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명제로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론을 드립니다 세계의 이슬람 가운데 세계 무슬람 선교회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베틀라큘레입니다 이분은 출신지가 어디에 느냐 터키의 예, 적을 두고 있는 회교 선생입니다. 제가 이분의 일단 이분의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프랑스 일간신문에 현대 이슬람을 어떻게 모슬렘의 코라는 이 그 어떤 사람이라 손을 댈수 없습니다. 코라는 자기들이 말하는 정경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 위에 모든 것을 상황화시킨 사람이 이 페트라필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컬드시 쿠르드 출신의 터키의 동부의 시골 촌에서 태어났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혼자 해교 선생으로, 어, 이, 우리로 말하면 목회죠. 이슬람의 목회를 하면서 독일어 영어를 혼자 독학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옥스포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현대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를 강의를 했는데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근본주의 이슬람의 코라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코란의 모든 것은 사망하시켰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근본의 이라고요 모슬림들은 근본주의 이슬람은 다섯 개의 툴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에 한번 메카를 가야 됩니다. 이걸 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당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슬림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삶을 퓨리파이어 해야 됩니다. 이게 모슬림의 다섯 가지 그 필러시라고 해서 기둥이에요. 예, 하지를 해야죠. 예, 하, 그, 이 예, 메카를 가야죠.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죠. 일 년에 한 번씩 남아단 금식을 하죠. 그리고 예, 이, 예, 4 0의 1절 의무적으로 바치야죠. 그리고 봉사해야죠. 이런 것들이 모슬림의 근본 둘인데, 이런 것도 완전히 상황화시키면서 그거 하나도 괜찮아 그리고 이 이슬람의 코란레의 모든 것은 다이 상황화시킨 인물이 페툴라 블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96세인데 예,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큼지 아십니까? 특히 정치에 지금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페툴라큘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변혁시킨 장군인이 페툴라큘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였던 지금 터키에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스승을 배반하고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다시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펠툴라 귤렌과 지금 등을 각을 세우고 있는 장군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자 했던 펠툴라 귤렌의 현대 이슬람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바나바야 고향 구부로입니다. 요즘은 사진도 남의 걸 캡처하면 그이 표절로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걸 찍었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요. 제문 앞에 아침 창문을 열면 바나바가 AD 74년에 순교했던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 선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를 타고 처음 도착했던 것이 살람입니다. 살람이 있 제가 이곳을 매일 아침에 그 바닷가를 거니며 그 걸으면서 이걸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제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살라미스에 왔을 때 여러분 바보 항구에 가서는 바 예수라는 마법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의 그 서기장이 개종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살라미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고향에 있던 사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니 그때 아마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 하나님이 내 고향에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를 하며 한한통 동안에 아무 일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개종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대 이슬람을 관심있게 추적해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무슬림의 공동체를 가보고 그들과 사귀어보면서 아 이거야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 관심이 없는가 그리고 현대 이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에 왔는가를 이 역사를 추적해 보면서 선교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 제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제 교단 선교부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 권의 책을 보고 제 선교의 본부의 책임자로서 틀을 바꾸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축적의 시간에 서울대 12명의 교수들 특별히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지금 한국의 젊은 다음 세대 NG 세대들의 트렌드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 대학에 들어갈 때 공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케미스트리, 화공과는 당시에 최고의 보장되는 과였습니다. 김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대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울대에는 이 모든 학교의 이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졌다고 서울대 공대의 12명의 교수들이 이 책은 한편의 탄원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선교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했습니다. 무엇인지를 뭐 아십니까? 한국 선교는 창의적인 접근 지역의 선교보다는 열린 지역의 추수 지역으로 그동안의 COVID-19 있기 전에는 모든 선교가, 어금의 열린 지역으로, 열린 지역 모든 선교가 집중됐습니다. 이 선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선교를 지난 3년 동안 다멈추 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이클로스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줄 아세요? 저번주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음흠. 여러분 선교사가 너무 바쁩니다. 안요일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가 우리 김만홍산에 옆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와 한방에 잤어요. 저는 정말 우리 김만홍산 새벽 3시 혼자 일어나셔서 제가 깰까 싶어서 소리도 안내시고 혼자 쭈부리고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 저에게는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목회자에 은퇴하시고도 하나님과의 이런 경건의 시간을 이런 어르신이 중동 선교에 버팀목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까 저희들이 오늘의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독일의 이유에 독일이 왜 강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은 many factors 제조업의 강. 서울대 교수들이 통탄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서울대 공대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다이 요즘에는 법대가 아니고요 그 전문 법학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학 4년을 나고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고요 제일 안정된 직장이니까 지금 미국에 조카들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민 디아스포라 오신 여러분의 자녀는 전공이 세계뿐이 없다고 해요. 로스쿨, MBA, 아니면 의사 맞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미국에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열2명의 공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던 축적의 시간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대한 크라이시스 s e c o n o 경제 위기를 맞는 것은 공대에 뭐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려고 하죠. 다 편한 그리고 보장된 직장으로 트렌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서울의 공대가 최고의 학교인데 공과대학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수제들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하면서 이분들이 12명의 교수들이 썼던 축적의 시간이 뭔가 독일은 제조업의 강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독일은 여러분 강철 회사의 가장 큰근거을중에서 독일은 자동차 보세요. 벤츠는 독일 사람의 자, 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외 국가 가운데 이 P-I-G-S P급 컨트롤 -E, 돼지 나라들이 있답다 이건 제가 아는 이야기 서울대 공대들이, 공대 교수들이 아니에요. P 하면 포르투갈입니다 I 하면 어딘지 알아? 이태리입니다. G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s yes 하면 어딘지 알았어요? 스페인입니다. 이런 나라는 서비스업이 발달이 된다. 여러분 한나라의 강국은 제조업이 근간을 이루어야 돼 독일이 왜예국가 중에 가장 힘이 있는가? 제주어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삼성이나 LG나 이 어디에 가도 셀폰 하나만 해도 삼성거가 지금 제 아들이 삼성연구소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아들이 이그 삼성에 있을 때 미국의 애플이 가장 그, 이 삼성하고 많이 컴퓨티셔널 해가지고 싸웠잖제 아들 정공이 이스라엘의 테라그브 대학에서 껍립대학에서 딜링 a l i n g w 분쟁해결하고 그습니다 석사를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 아주 싸우니까 야, 제 아들이 현장 자 우리 GMS에 좀 분쟁해결하고 강의 하번 해줄라니까 쉬웠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그런 선교단체 책임자를 들면 아직 빨리 사표하고 선교직 갔어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쟁해결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는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쟁해결학과 아빠는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내려놓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이거뭘 모르면서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싸우는게 더 분쟁하면 더 힘듭니다 이 등을 쥐고요 제가 말하는 핵심으로 이 이슬람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이 왜 비그 컨츄리들하고 함께 상대를 잘 안하려고 하면요 독일은 근강이 제일 좋은 저는 우리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조국이 경제가 부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은 바로 선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정치에 문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한국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삼성 평택의 캠퍼스를 방문해가지고 이 엄청난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이 최고의 광국기잖아요. 저는 우리 김만홍 선생님 가끔 이제 중동에서 만 두바이를 저희들은 제가 터키에서 한국 갈 때는 거의 두바이를 들렸다고. 두바이 들리면 그 당시에 이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비싼 텔레비전이 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 도시가 뭐 필립스 그 다음에 삼성 에이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장 비싼데. 가장 좋은 것에 삼성입니다. 아, 네. 하, 여러분, 우리나라의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이 미국도 우리나라의 하이 테크놀로지못따라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는 이미 삼성에서 부품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자기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만큼 경쟁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중소기업도 다잘 되어야 되지만 정치에 이래오르기가 중요합니다. 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상세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조국이 정말, 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저는 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정말 우리 북미주와 그리고 또 우리 미국과의 이런 그 한미 동맹을 제대로 맺어서 아, 네. 정말 우리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했습니까 제 사이가 미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좀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네이 아카데미는 웨스트 포인트보다 점수가 좋아야 들어갑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이가 2세인데요 아, 아무리 바빠도 우리 김만은 목사님이 제 딸을 주례를 했습니다 한살때제 딸은 터키로 왔고요 세살때 제가 서른 두 살에 갔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스부로 다리에서 어느 날지 안해하고, 아버스포러스에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목사가 그렇게? 해. 당신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행복하고 행복한 줄 알아라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김만용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 저희 아이들을 다오면 축복기도 해주시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자랐는데 제 딸이 제 사위를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어, 궁금하세요? 네, 500원 내서요. <웃음> 그래, 가르쳐드릴게요. 아니, 제 딸이 터키에, 저는 터키에 가가지고 유치원부터 터키에 고등학교까지 현지 학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MK 선교사 자녀 학교도 저희도, 저는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그냥 현지의 부모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현지학교를 다 보냈어요. 이제 제 딸이 12년 혜택을 갖고 이대에 네, 서울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를 졸업하고 자기가 그래요 아빠 제 딸은 좀 언어의 소질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 모국어죠. 그리고 세컨레기지가 영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어도 고등학교 그리고 네바논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이슬람 선교사를, 이슬람 학자를 하겠다고 제 딸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바논에 가서 아랍 메리칸아 유니버시티에 가서 아랍어를 1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6개월을 모르코에 갔습니다. 클래식 아랍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의 콜럼비나 대학원에서 이슬람익 스터디를 공부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요 네. 세계 이슬람 이슬람익 스터디가 두 나라가 영국이옥스퍼드고요그 다음에 콜롬비아 제딸은더블메이저로 이슬람이 팔레틱스 정치학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수들이 거의 온 모습도 이슬람 성향을 가진 교수 들 그러기 때문에 제 딸이 무슨 강의라고 아티클을 내면 기독교 관점으로서 분여서다빨간분여어 이건 아니라제제이이상여러 논문이 아합러 왕조고 분 여러분, 여의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 연계성이 없다는 규명을 여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 딸이지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을 나중에 우리 김중한 목사님, 혹시 이 영상이 나오면 이슬람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미 왕조가 텔레마르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하는데 이슬람들은 이 논문이 통과를 안 시키려고. 결국 제 딸이 그 예비를 닮았는데 뒤에는 끝까지 교수하고 싸우서 통과했어요. 근데 석사 마쳤는데 박사 들어가죠. 학교를 휴학하고 바레인의 이슬람 연구소에 인턴십을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날에 한인 교회 바레인 한인 교회 갔는데 제사이놈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제사이가그 당시에 네비 캡틴 데이였어요. 장가를 가지 않고 그 친구가 바레인에 미 헤븐 베이스가 바레인의 가장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가 영어가 편한 아이가 한국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나왔는데 제 딸을 딱 보더니 이거 한국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양 사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박사도 포기하고 시집을 가보였어요. 제가 이사인놈을뭘 믿을고, 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가지고, 파레인의 그 겉목사에게, 지금도 권목사입니다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아. 그 목사님, 제 딸하고 그 사이가 지금 사인놈될 놈이 연애를 하는데, 얘가 믿을만한지 좀 신분조사를 해달라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개사님 결혼시키세요. 그래. 저가좀 놀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선배님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대사님도 나왔고요 영사도 있고요 공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 첫날 첫주말에 11절을 하는데 대사님보다 11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님 청년이 11조 자라는 걸 보면 심양생활의 기본기가 됐잖아요 결혼시키세요 우리 김목사님이 김만호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딸 주례를 따가는데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나는 주례자 정했어요 저는 내심에 깜에 예, 속으로 걱정했어요 제 EM어든패스터 좀 초청해가지고 얘네 <웃음> 예, 예, 할때 나도 못 알아듣고 집사람도 못 알아듣고 이뭐 자기끼리 결혼할까 싶었는데 제 딸의 일선인 건줄알았습니 아빠, 나는 김만호 목사님이 주례하도록 할 거예요. 어, 네. 하, 제가 그래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행님이 취직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 사위가 그때 펜타곤에 근무했습니다. 네, 놀라시지도 않고. 펜타곤 아무나 가는 거에 예, 펜타곤에 근무할 때 워싱턴 d c 에 가셔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영어로 다 하셨어요. 기독같이 원고로 하셨지만 제 사유가 뭐라고 하줄알어요 목사님 영어 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됐죠. 뭐. 뭐 영어는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영어가 아 되니까 못 알아듣는 문제 문제죠. 그러니까 Korean English를 하셨지만 제 사이가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다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난내목사님딱세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주일 성수해 언제나 두번째 교회는 십일조 생활 잘해라 그리고 너희 부모들에게서 성교육이 십일조를 드려라 세번째는 교회에는 출석만 하면 안되는거야 봉사해야제 사이가 펜타곤에 있을 때 오십일졸처럼 잠을 지금 옛날에 이현상 목사님 시절에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육년 렬 목사 제가 후 중심에 이게회에 나갈 때제 딸이 또지 예비를 닮아가지고 이예에 나가면 이 친구가 편하고 좋은데 지 와이프가 안돼 한국교회에 한국 나와야 돼 그래서 잘 안들리는 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세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주일날 예외 참석하는 것 과박 고박두 번째 11조 생활 원래 총각 때부터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봉사하는 게문제였어 한국말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되니까 뭐할게 봉사할 게 없더니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차량 봉사하그빨간물고일로가저러로 가세요. 이것만 3년 동안했었습니다 6년 목사가, 야, 저 청년 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장로님그 그 선교사 사이라고. 나중에 오는 거제 사인 걸 알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제가 말하고 했던 핵심은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 어릴 때 기도해 주셨던 그 딸이 시집을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그래. 아빠, 내가 박사 못한거 걱정하지 마. 나는 아빠를 도와주는 유일한 기지, 시집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박사되면은 시집 못 갈거래요. 왜냐하면 나같은 사람한테 누가 장가 오겠 신랑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석사만 하고, 신랑 만났으니까 아빠를 도와주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 은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현대 이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동기부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이 여러분 15억입니다. 이건 2017년의 통계인데 패트릭 존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영국의 통계 이슬람 아니죠 이 선교의 통계 대가입니다. 이분이 어, 전 세계 14, 15억의 이슬람 가운데 30%가 근본주의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 강의의 맥을 잡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지만 근본주의 이슬람이 전세계의 몇 프로라? 10, 15억 중에 몇 프로라고요? 30%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이슬람이안을 만족하세요? 이거 크 이슬람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이게 70%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주의 이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이슬람이 15억 중에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이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 바다에 빙산이 있으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은 빙산에 부딪힙니까? 빙산의 일각에 부딪힙니까? 잘 모르세요? 빙산에 일각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면 위에 떠있는 이슬람은 전세계 15억 중에 3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밑에 있는 민속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 이슬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것이 현대 이슬람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선교의 틀을 바꿨습니다 아! 터키의 선교의 장애물이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대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에게 선교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학위 논문을 쓰면서 선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사람들로 연구를 했어요. 음. 여러분, 미국에서 그 공부가 농독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이 현대 이슬람을 딱 타이틀을 해리니까두 가지 제목을 첫째 에, 네가 살고 있는 터키의그이슬람에대해서 현대 이슬람에서이 사람의 서의학위에 공부할 때 중요한 교수들의질문입니이의세이분야에대이서프라서이사이 사람의 세가이사이사람이사람하세계에사 자기 논문을 쓰려고 했던 서브젝트에 1차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세컨더리 소스라고 말해요. 2차 자료는 1차 자료, 어, 한 권이 있으면 2차 자료 20권이 있는 것보다 1차 자료 한 권이 있는 게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펜틀라필레니, 살아있는 뉴저지에 그 사람의 인터뷰도 했고요. 1차 자료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 만났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썼던 저서를 열릴 것 권인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토킹말로 읽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1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네. 당연히 통과시켜줬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써야 교수를 잡습니다 1차 자리로 가지고 제가 승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쓰고, 사실은, 목사님 2019년에 터키에 다시 못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현 정부의 에르도원이 페툴락 줄레라고 등을 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논문이나, 요즘에는 한국의 한국어과를 졸업한 이슬람 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조사만 하면 제 신부만 딱 조사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요 여보 우리는 에,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북사이프로스는 터키권에 밖에 있습니다 저또이섬나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베트라 블랜에 대해서 해자만 나와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쥐도셈가 없이 잡아갑니다. 마치 옛날에 그 유신체제때잡아갔던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지역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북산프레스에 가게 됐던 제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제 아내하고 저 뿐이 모릅니다. 에, 전 사회계의 이슬람의 70%가 현대 이슬람입니다. 이 명제를 이해하시면 제가 들어가는 날에 현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의 정신 스피릿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제가 맞춰도 여러분들은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라에서 동남아시아 이슬람을 만나든 중동의 이슬람을 만나든 어떤 아프리카 이슬람을 만나든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틀림없습니다. 뭐냐고요? 현대 이슬람의 특징은 거룩한 이동입니다. 이게 터키말로 뭐냐면 쿠살 구살 하레케드입니다. 쿠살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 하레케시라는 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룩한 이동에서 미국의 이미그레이터로 와서 여기에서 이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의 핵심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왔던 아메리칸 주임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일통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내 직장에서 내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이동물에서 내가 미국에서 필라에서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던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있으시나요? 제가 모슬림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현대 이슬람입 훨씬 더 우리 기독교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빌라에서다 그런 거룩한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모슬렛 현대 이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250만 같습니다. 제가 백림에 가보니까요 한 블럭 건너서 터키 식당입니다. 독일은 못하고 터키만 해도 백림에서 베를린에스는다살수 있습니다. 250만이 독일에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서독광부의르비케 대통령이 에, 한국의 간호사와 우리나라의 이, 이 광부들을 1차 1960년도에 모집했을 때 두 나라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한 나라는 어딘 줄 아십니까?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과 에, 한국 사람이 독일의 광부 가운데 당시에 최고로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르님 한 분이 지금도 독일에 사시는데요. 이 분이 당시에 1964년에 독일에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광부로 갈 때, 최종 강력이 고등학교 이상을 안 받았다 왜냐면 하 광부로 가니까 근데 이분은 서울대 정치외교학을라고 하셨어 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정치계로 들어가지 않고 예, 이외무고시를 치시다가 몇 차례 낙방하시고 독일 광부 모집한다는 거 고등학교 졸업장 소개해가지고 독일에 가셔서 평생을 사실 장노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터키의 선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광부로 있을 때 가장 함께 잘 지냈던 사람이 터키 광부들이래요. 하, 여러분 역사를 아시기 바 여러분 독일의 터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핍박, 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못 배웠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여러분 이 터키의 사람들이 유럽에 여러분 영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27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갈수록 산불이 나는 것처럼 이슬람이 급속하게 지금 이 이렇게 에, 산불처럼 번지는데요. 그 핵, 핵심의 태풍의 눈이 현대 이슬람다 무슨 말이냐고요? 터키 사람들이 중동에서 그리고 현대 이슬람들이 거룩한 이동을 해서 영국으로 독일로 전세계에 지금 현대 이슬람이 산불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페툴라 딜렌의 이 철학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할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베트라빌레의 제자 한 사람은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저와 나이가 53년생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터키 국립 마르마라 대학, 저와 함께 동문입니다. 그래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 이 친구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우리로 말하면 학력고사 인데요 예, 터키는 지금은 많이 이제 사립대학이 생겼는데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국립대학이 최고였습니다 예, 터키의 여러 대학 가운데 제가 공부했던 국립마라만의 대학은 의과대학하고 인문사회학부가 최고입니다 예,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인문사회학부의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이 친구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게 된 동기가 학력고사가 좋은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는 학력고사가 제2의 국어가 아랍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이만하티비라고 해서 이슬람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슬람고등학교를 나오면 아랍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이슬람들이 아랍어를 공부한 아이들을 더 대학에 많이 보내려고 문호를 을문 개방했던 시절에 대학학력고사를 치렸기 때문에 영어나 독일어보다 제3의 예고어인 아랍어를 집어넣으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에 어드밴벤테지를 알고 지원해서 국립대학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툴라빌렌의 장학금을 받고 이 친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인 영덕 멘토인 페툴라 빌렌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치에 유문하고페툴라 빌렌이 엄청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상이 되고 처음에 이스탄불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상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까지 됐어니그 배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툴라필렌의 그의 멘토가 다 밀어줬어. 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베툴라필렌과 결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는 안도와야 됩니다. 자기 스승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의 사상이 중요합니다. 이 페툴라 귤렌의 사상이 드디 무엇인가? 첫째는 종교와, 종교와 신앙보다는 과학과 이성에 오의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페툴라 귤렌은. 대단히 머리가 깨인 사람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는 이렇게 현대 이슬람으로서 더 이슬람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여러 의 현대 과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책을 줄기차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인마르 엘칸티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된 철학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엄청난 그 자기 노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아, 종교와 신앙보다 과학과 이성을 우위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람의 해교선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사상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더 영향력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 맞서 현대성 이슬람이 사상적 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조직이나 단체나 아... 기관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런 철학에 대한 사상이 없이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변형시킬 수 없죠. 이 사람의 역사에 접근을 해보니까 다섯 가지로 이 사람의 이력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1966년에 이 사람이 해교선생으로 등장하면서 1970년대까지 이 사람이 엄청난 서양 이성주의 철학 그리고 과학서적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았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상상을 썼네 10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해교선생을 하면서 저 터키의 에드리네라고 하는 그 국경 그리스 국경 도시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책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는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게 된다.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1999년까지 이분이 마치 제 친구를 제가 50년 만에 민청학년 사건 때이 친구는 이명룡 시합에 군대 왔던 그 친구와 함께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만난 것처럼 이분도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 종교는 정치를 관여 해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등에 대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와 투쟁하다가 결국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가 주장했던 것이 그로와 라이 지입니다 여러분 한 종교 지도자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이 전세계 현대 이슬람에 대한 임팩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5년에 그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초청해 가지고요 국제화에 현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에, 에, 이페트라필레는 연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에, 배웠던 것 중에는 이 사람이 혼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수 없습니다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군줄 아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이드눌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페툴라 블렌을 멘토해 주었습니다 사이드눌시가 어떤 사람인가 페툴라 블렌은 이렇게 그가 자기 책에서 서술합니다 나는 사이드눌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이분의 책을 보고 저는 이분을 멘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바꾼 바뀐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웃음> 예, 영화 한 편을 보고 책을 보고 까미의 이방인의 책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그런줄 아세요? 인생한 자쯤만 예술은 긴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임팩트가 책의 임팩트가 거면 급축니다 사이드 룰씨는 그 당시에 바로 페툴라 귤렌 같은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책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는 변혁할 수가 없어요 트랜스포밍 할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현대화 이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코란 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바로 페툴라 빌렌에게 주었던 책의 영향력입니다. 이안이기로 이마 페툴라 빌렌이 최종 학교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사이드 물시에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은 현대 이슬람을 꾸란의 현대인 이슬람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쿠란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는 바로 꾸란을 현대적인 용어로우 리인터프리테이션을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석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 첫째, 무슬림은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주의 이슬람은 무슬림은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 무슬림은 우민정책을 씁니다. 무슬림은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근본주의 이슬람이에요 왜냐면 하 그렇게 해야 에, 이슬람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톨라킬렌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이드누시의 영적 멘토를 받았던 그 사람은 세 가지를 줘 둘째는 뭐라고요? 지성이는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보다 이게 기독교를 더모반한거 아닙니까 저는 사이드 논식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크리스천 에틱스보다 훨씬 더 밸류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한 이슬람의 해교 선생이 자기 영적 멘토였던 사이드놀 씨의 영향력을 받고 그가 불안을 재해석하고 이렇게 현대와 이슬람을 제게 변하게 된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바로 스킵하고자 그럼 현대 이슬람의 유럽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유럽에는 엄청난 터키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70% 이상 More than, than 뭐 훨씬 많습니다 거의 almost 현대 이슬람 들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틀리나 이런 데 갔을 때이 이 현대 이슬람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소문에 얘기했잖아요 무슬렘들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밤에 우리 필라에 우리 중동 선교 후원의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에게 정중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함을 며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슬람보다는 더한수 위에 밸류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거룩한 이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제 아들에게 어릴 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정교의를할 때, 얘들아,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산상공원의 핵심이야. 비추로 소금으로. 제가 제 아들이 삼성 연구소에 다닐 때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제가 좀 이제 아들이 좀 신학교를 한 가고 가기를 보내 저기 저 보내고 싶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헌장인데 헌자가 드릴 헌장입니다. 장은 제학렬이고요제 용자 다음에 장자라서 헌장이라고 했는데요. 헌장가 그렇지. 신학교 그럴 생각 없냐 t 그러니까 a p 이 r e 이그 a t e it. I appreciate it. I a p p r 자 c 신학교 다니시고 도무 p r 신 c 라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I t e it.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I a p p r 이 c 제가 내 주위에 MK들을 보낸 거네요. 직장생활에 적응을잘 못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빠 돈 벌기가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음. 그러기 때문에 아빠, 아빠가 아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 아니고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고 그랬잖아. 제가 삼성에 근무하는 게 아빠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음. 삼성은 출근은 아침에 6시 하면 저녁은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 죽여 놓습니다. 제 아들이 7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하, 아빠, 삼성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대신 일을 직사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한 10년 하면 번아웃 돼요. 왜냐하면 체력이 간당해야 합니 제 아들도 보통 책임이 아닌데, 7년을 아들이 아빠 하나를 도저히 산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요즘에 간 직장이 카카오에 갔습니다. 카카오. <웃음> 예, 카카오 하시나요? 예. 예 카카오 하시잖아요. 예,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카카오는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면서 제 아들의 늘 이야기는 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했으면 자기는 아빠 저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자로 아빠 성교사 자녀로 제가 아빠 부끄러움 없이 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에이 에이 모든 1 1조 생활부터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이 m 에 제 아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도 그 김성훈 목사 그 교회 EM에서 그 젊은 이 그룹에서는 오피리언 리더예요. 음. 그게 EM 목사가 패스턴인데 그 애플트리니티 신학학 교수이자 그교회 하는데 그제 아들 한번만드더니아 그래. 우리 혼자분 정말 저희 교회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 음. 그래서 이건 다 우리 김, 김, 예, 김만원 목사님의 기도의 은행입니다 제가 아부하는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유럽의 현대 이슬람이 확장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아무리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서양의 기독교 시작 서양의 기독교 윤리와 이성 철학과 유배되지 않고 동질성을 가지고 꾸라는 재해석하고 있다는데 파격적이다 이게제 논문에 있었던 핵심입니다 유럽의 이슬람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 펜투나 빌런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예 지금 8시 45분인데 예 9시까지 예. 예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들이 시작 무슬림들이 서서히 유럽 지역에 기독교에 성존하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니다 이게 유럽의 기독교의 확장입니다. 현대 이슬람의 유럽의 확장입니다. 기독교의 토양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율리만 남은 유럽의 기독교의 토양 위에 무슬림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이동의 삶 이게 바로 유럽에 갔던 이슬람들의 현대 이슬람의 확장입니다. 확장. 익스텐드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슬람이 확장하는가 그런 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가봤어요 아이들이 일년에두번 교회 가면 잘가 음. 하나는 부활절에 하나는 성탄절에 더한번더 가는 때에서 부모들 장례식에는 가 이게 유럽의 기독교입니다. 윤리만 남아있는 유럽의 기독교의 토양에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들어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는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터키의 영웅입니다. 피로입니다. 이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02년에 월드컵 한국에 했을 때 터키 국가대표의 감독입니다. 음. 여러분 쉐널 규레시하고이 사람은 터키의 히로입니다. 사강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히딩크와 히딩크하고 함께 두 감독이 접전을 했습니다. 3 4이전 음.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4이고 터키가 3이었습니다한 꼴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급이3이나4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툴라 귤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2002년에 터키의 사강의 신화를 만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놓고 어디로 갔어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웅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어디로 간줄 아세요 한국에 서울 FC 감독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5년 FC 감독을 했습니다 제 처남이 에그 한양대 의대를 나와 가지고요 족부예과 의사입니다 족부예과가 여러분 요즘 유과도 네, 요즘에 굉장히 다이버스티에 지이 그 디바이드 돼가지고요. 이구은호킹스 대학에서 연구를 한 2년 하고 발만 전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는 제천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선은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은 제천함 병원에 클리닉에 와서 왜냐하면 축구선수들은 발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1,200만 원의 보험이 아니고요. 천만 원 이상 1억 보험입니다. 제 처남이 FC 펜툴라 귤렌의 제자였던 쉐놀 귤레시 FC 감독의 밑에 주치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제 처남이 터키 한번 와가지고 그래요. 펜툴라 귤렌의 제자였던이 쉐놀 귤레시는 삶이 퓨리파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왜 그런 줄 아냐? 왜요, 왜 그래요? 막그 사람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공속상이라면 넥타리 빵 내고 자세 안에 들어 드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7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그 양희은이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상록수 노래를 아십니까? 음, 음. 그 김구 선생이 불렀던 시를 그 김민기라는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음, 음. 그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높이 둘력을 거니노라면내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마라. 어. 내 뒤에 오르니 이정표 되리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의 일기장에 썼던 거랍니다. 이거를 우리는 대모할 때좀 불렀거든요. <웃음> 그런데 제가 그 시를 백범 김구 선생, 저희 아저씨 들는 조동진 목사님의 부친이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조학봉이라고요.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일제에 저희 조카들에게, 동생들에게 다이다건 애들에게 꼭기어라 저희 부친은 백범 김부선생님 누굴지도 모르고 마 이거는 할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너희들이 필독서라 이거 제가 백범 김부선이 다른 거라모르데상록서 신을 하나 생각해 눈도 빈틀력을 검열하면 내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마라. 내 뒤에 오는 이 이정표를요. 여러분 바로 펠튤라큘렌의 제자 이셰널 그리시가 바로 거룩한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그 영웅을 버리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축구 감독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기억해주세요 페틀라빌렌의 재단들이 네.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그렇죠 무슨 뭐 배워야 된다고 아까 그 이야기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무슬림의 모든 사업가들은 돈에 자기의 도네이션을 10의 일조 아니고 10의 9조를 도네이션합니다. 교육에 투자합니다. 전세계의 레인보 국제학교 한국의 서초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적으세요. 레인보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딱 치면 서초동에 나온 이 학교가 페툴라귤레의 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제 아는 장르님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득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학교의 아들을 보내는 너무 no! 그래서 그때 목사님 이 학교가 20대 1입니다 그래서 20대 2가 30대 1이라 보내지만 그 학교를 모슬렘의 파운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좀, 하, 우리는 모르고요 이 학교가 선생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학교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팩툴라 빌렌의 제자들이 미국의 콜롬비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아이들이 마치 피스코 평화 봉사단처럼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면 2년 내지 3년은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팩툴라 빌렌 재단에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교사가 교수 충원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해서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의 결론으로 현대 이슬람과 근본주의의 차이점입니다. 베툴라 글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승, 영적 스승 사이드 룰시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란 위에 모든 것은 상황화시켜라. 여러분, 현대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누라 위에는 다 바꾸라고 그죠 저는 삼성 기업 철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아들놈 때문에 배웠습니다. 삼성 기업처럼 은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네, 여러분 한 기업의 파운더도 이병철씨도 현대나 LG와 차별화했던 그 중에 하나는 삼성은 인재면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스카우트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딸이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회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며 제가 오늘 에왔는데제 딸이 하나라도 이슬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제가 콜롬비아에 보냈는데 사인놈이채가 가지고 결국 이슬람 전문가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이슬람도 이렇게 코란 여인은 다 상황화시키는데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더에 엔드 더 트루 엔드 더 라이프 노원 컴스 투더 파더 도파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없다. 고라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이 현대 이슬람보다 못해서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리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선교사들을 제 본부의 책임자가 있으면서 시니어들을 종교계 위적지를 한번 이렇게 예, 스터디 투어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였던 필립 스페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예, 교회 앞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선교의 중요한 저의 철학을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침묵 앞에. 침묵 앞에 아 죄송합니다 실천 앞에, 침묵 앞에. 침묵하라 침묵하고. 여러분 이슬람 선교는 여러분 제가 3 6년 선교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슬람 현장에 있었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제가 무슨 선교했느냐 묻지 마세요. 제가 지난 3년 6년 동안 어떻게 걸어온가 묻지 않아도 하, 우리 김한희 목사님도 아시고요. 저도 제 스스로 여러분 스페인어가 말한 것처럼 한 선교사가 한 나라에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그 나라에서 선교를 끝까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선교사를 믿어주세요. 아, 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상성의 삶이 중요한 것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바로 내 이웃이든 선한 건네이버스 선한 이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필립 스페인의 실천 앞에 침묵하라 이걸 보면서 오늘도 저는 제가 하루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이 밀밭길 을 아침에 걸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할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도 하나, 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님의 은혜 이렇게 오늘도 구부러에서 걷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한모슬렘 선교사 그 조그마한 선교사가 젊은 날 32살에 꽃다운 젊음을 헌신해서 선교지에 오늘도 선장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동의 선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